됐다! 이런 게 처음 해봐가지고 나 근데 진짜 못 누르겠다 약간 핑계 같은데 불를 자신이 안 난다 이거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겠지? 노말? 이지할까 이지 어떻게 노말 정도는 해야겠지? 노말로 갈게요! 무서운 게임이니까 무서워야 되는 건 맞는데 어? 어이 밑에 뭐 보라고? 아, 이 밑에 숨을 수 있구나. 일단 이 방에 뭐 없나요? 그럼? 왜 들고 있어, 이거? 아, 왜 던져, 이걸? 헬로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왜 앞에 벌써부터 있어? 밑으로 숨어야 돼 혹시? 아! 아 이렇게 숨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문 열자마자 귀신이 있는데 얘한테 던져볼까? 뭐 여기 어디 갔어? 어어어 잠깐만. 어. 아! 아니잖아! 으악! 으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? 아니 막 엄청 무성것하지는 아닌데 얘가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아 진짜 어려.. 데이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? 여러분 이거 제일 쉽게 한 번만 해볼까요? 나 이거 이거 지금 노말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제일 쉽게 한 번만 해봅시다 어? 아 근데 이거 되게 힘들다 움직이가 응? 뭐래? <웃음> 내가 가장 약한게 나왔어 <웃음> 얘 뭐래? <웃음> 이거 혹시 이런거 몰라도 되겠지? 내키 <웃음> 마이 키 어디갔어? 아왜 겹쳐져있냐? 키 오케이 어? 자물쇠 키 있잖아 이키 아니야? 내가 이 키를 얼마나 지금 소중히 가지고 왔는데 아 진짜 이키아 이것도 안 열리는 거야? 이게 뭘까요? 잠깐만 이런 거를 톱니바퀴 이런 데도 안 쓰겠지? 그래 그래 내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했어 쓸데 없이. 어 이거 뭐야? 어? <웃음> 어? 아 맞다. 잠깐만 나 여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라가? <웃음> 나못 올라가잖아. 루시 벽 타기 해야겠네. 클릭. 나다. 나다. 이렇게 나다.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? 어 민망스. <웃음> 아 계단이 있었네. 아나저 곰돌이 볼 때마다 너무 싫어. 어 뭐야? 웨폰키 대키 어디 있어? <웃음> 이게 뭘까요? 내키내키내 <웃음> <키. 웃음> 내내 아까 키나 어디다 버렸지 <웃음> 여기 었네 이게 자꾸 나 일부러 긴장. 오케이 여기구나 야 로아 나타나 이제. 죽었다. 내가 너무 쉬운 모드로 하긴 했나봐요. 아, 이 줄건 드리면 저 소리 듣고 오나봐. 아, 진짜 뭐야? 봤습니까? 키 이것도 버리나? 그러면? 아, 나 이럴 거면, 이거 필요 없었지. 일단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, 여러분, 기억해 주세요. 야, 니가 이렇게 안 나타나면, 이 게임이 지루해지잖아. 어? 적당히 하자. 아! 아, 진짜! <웃음> 아, 유튜브가 내놔라, 고생했다. 아. <웃음> 이거 일단 패스. 아, 나 못하겠어. 우리 이제 잘 시간인데, 잡시다. 같이, 우리. 오케이? We'll i g h